무인점포만을 골라 식음료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은 9일 오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 4곳을 돌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시금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안내되고 있는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 변호사의 이메일로 상담 예약하시면 변호사에 의한 상담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